혹시나 또 일단 작전 사무태 아. 짱캠핑의 짱빈입니다 오늘은 또 솔로 캠핑 갑니다 솔로 캠핑 왜 이렇게 잘 가냐 뭐 이렇게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 가족들은 너무나 바빠요 편집이나 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은 제가 나가서 힐링도 하고 영상도 찍어오면서 그러면서 또 편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짱캠핑 사상 최초로 노지 캠핑에 도전합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좋다고 하시는 홍천 쪽으로 가게 됐는데, 일단 홍천 쪽 돌아보면서 이제 장소를 볼색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땅불을 하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셨네요. 곳곳에 많이 보입니다. 에아참 오늘 일단은 이 자리로 잡아서 차박 텐트 치고 그러고 오늘 세팅을 하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나이를, 나이를, 나이를, 나이를, 나이를, 나이를, 한이를 나이를, 나이를, 나사를나다를 나이를, 나이를, 이나 어. 정작도 두 망이나 사왔는데 비가 씨 비가 비가 비 보이시죠 아 비가 비가 왜와 갑자기 비 소식이 미쳐버리겠네 진짜 비 소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역시나 또 올해 마지막 캠핑인 것 같은데 아 내일모레 또 신년을 보내는 그런 캠핑이 있기는 하지만 아 이거 진짜 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아 이거 지금 불멍하면서 여기다가 고기도 좀 구워먹고 이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완전 비는 아니고 짖는 깨비가이 옵니다 와이박 약간 쌀이 는아 쌀이 는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점점 많이 오는데, 두망이라서 한는데 큰일 났다, 장작을. 장작을 두망이라서 는데 이거 어떡하지? 내일 해야 되나? 아, 일단 작전상 후퇴. 아, 아 씨, 아아아아 망했네. 이거 어떡하나. 망했네. 아, 돌아버리게 어떡하지? 고기 그냥 저기다 걸어가겠네 아, 일단은, 대기. 일단 대기. 배고픈데, 아, 약간 좀 잦아들어서. 어휴. 일단 어, 불멍부터 좀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고기를 좀 구워 먹으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또 갑자기 엄청 부네 일단 불멍 좀 하고 아, 밥을 못 먹어가지고 네. 일단은 고기를 좀 먹어야 되는데 좀 이따 먹어야 될것 같아서 아, 일단 그냥 막걸리를 한잔 먼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불 앞에 있으니까 따뜻하네요 datang pula 람은 확실히 좀 불어가지고 지금 이 바람이 부르는 이쪽 귀랑 이쪽이 좀 시렵기는 해요 이걸 좀 올려야겠다 몸은 별로 안 추워요 지금 몸은 별로 안 춥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2021년에 이제 노지를 한번 꼭 나와 보고 싶어가지고 나와 봤는데 어, 라미님이랑 저희 애들은 예,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특히 라미님이 좀 힘들 것 같아서 가족끼리 다 같이 갈 때는 이제 아, 오토캠핑장을 좀 이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혹시 뭐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좀, 라미님이 감당해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은. <웃음> 지금도 지금 캠핑을 좀 약간 꺼려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나오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오토캠핑장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막걸리를 한잔할까요? 아 탁라고 합니다 첨부는 막걸리라서 제가 그냥 한번 사와봤어요 대보리 뭐 찹쌀 탁배기 뭐 이렇게 해서 탁주 탁주인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원래 그냥 나발 구웠으면 좋겠는데 이거로 나발 구울게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잔에 따라 먹을게요 자 한번 더 줄게요 어우 이거 커가지고 뭐 1700ml래요 1700ml 6도짜리고요 어, 국산 쌀 찹쌀이랑 뭐쌀다 국산으로 쓰네요 여기는 자, 먹어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라이브 해야지 아 지금 안주가 없어요 근데 일단 고기가 뭐 막걸리밖에 없으니까 아, 고기 자 자, 자, 짠개비 아우 맛있다 이것도 깊은 맛은 아닌데 약간 새콤하면서 맛있네요 이것도 깔끔한 그런 맛입니다 이것도 가평거래에요 가평거리 가평 막걸리는 대보리 탁 되긴 처음 들어보네 아우 춥다 근데 바람이 좀막 세지면서 지금 추워요 빨리 먹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고기를 구워보겠습니다 아 고깃집에 가가지고 좀 남았던 고기를 좀 싸왔는데 새우는 좀이 먹고 아우 추워 춥다 아, 우 추워 추워요 추워 아우. 오늘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 아우, 야, 하 고기를 아. 대충 네, 크게 크게 잘라볼게요. 이렇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요것도 싸왔지요. <웃음> 쌈을 또 제가 싸왔습니다. 김치랑 와사비.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미쳤어. 와 미쳤네. 와 맛있네. 아 맛있다. 자자 자기들. w o n d 이렇게 많이 익혀 이냐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먹는데 그 원래 최고의 맛보다는 맛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와사비를 미리 좀해 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완전 너무 미쳤는데? 완전 더 먹어야지. 야 이거 뭐 예술인데? 야이 추운데 바람 엄나 불고 지금. 아 상추 날라가겄다니. 상추 안 날라게 사수를 하면서 상추에다가 또싸 먹어야지. 음 아, 빨리 먹고 불을 살려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러려면 하나 남은 거를 또 구워야지. 이거는 부채살. 그리고 새우도 있습니다. 땅에서 먹는다 보다 훨씬 맛있다 와 와사비 너무 많이 나보다 아, 아, 쌈이랑 깻잎 한장 놓고 어우 아, 추워 아이고 약간 탔네 촬영하다 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아, 우 이쪽이 조금 따뜻해 확실히 캠핑 갑자기 나온 거라 가지고 음, 우리 카톡 땅캠핑 카톡방이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짱캠핑을 치시거나 아니면 저희 영상 하단부에 아 근데 이쪽으로 바람이 다 오네 아 시... 하단부에 에이 시... 갑자기 바람 장난 아닌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아이고 뭔가 쉽지가 않네 쉽지가 않아 쉽지가 자, 확실히 노지가 쉽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에이, 뭔가 뭐라 그럴까? 아야야 예, 예. 뭔가 저 같은 아직 쫄렙한테는 되게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다고나는까 사실 캠핑도 그렇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러면서 뭐가 완벽하게 갖춰진 다음에 시작을 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선배님들 모두 마찬가지일 거예요 끝도 없이 필요한 게 계속 생깁니다 에이, 노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느끼는 느낌으로는 예약하기 힘들 때 나와가지고 요지 한번 또 경험해보고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짠! 짠! 빼기빙! 아. 기 빨리 먹어. 빼기빙! 먹기다 제가 이, 이 정도 봅니다 이 정도 아, 아, 아. 야, 이 깔깔을 파고 들어오는 이 칼바람 아 홍천의 칼바람 아, 장난 아니네요 역시 강원도는 강원도야 어우 추워 아 진짜 추네요 어우, 날씨가 지금 바람이 너무, 너무 불어가지고 어우, 너무 추워 자르지 말고 한 번에 먹어야겠다 와사비를 좀칠해야지고 아이고 와 와사비 너무 많았어 아. 아, 그래도 한잔 하십시오. 짜, 짜, 짜주비. 아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추워가지고 그 위에 좀 담발을 하나 더 입었어요. 그래도 춥네. 텐트 안에는 난로를 좀틀어놔서좀 안에는 따뜻할 거예요. 자. 단 우리 새우를 구워 먹읍시다. 야, 이거 근 먹기가 되게 귀찮겠네 야, 이거 멋지다. 자, 오 탔어. 오, 그새 탔어. 아, 좋네. 어 저, 저, 저, 저, 저, 저. 좋네. 새우를 이렇게 구워 먹을 줄이야, 참. 너무 기대되네요. 와, 맛있겠다. 아우 뜨거 아하 진짜 맛있다 꼬다 버리고 와 진짜 맛있다 미쳤어 와. 이제 해줘야다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 자자 아씨튼 와, 진짜 오버. 아, 라이브 못 하겠네. 그래 뭐 영하 십도 이런 바깥에서 이렇게. 집에 따뜻하게 집에서 그냥 애들이랑 TV 보면서 그냥 저녁 먹고 마무리 한잔하고 뭐 이럴 수도 있었지만, 아, 그래도 이런, 에? 이런 고생도 하고 바람도 맞추면서. 에? 내 안에 들어오는 키토산들 아, 아 우리 카톡방에다 또 제가 이렇게 있는 모습들 남겨드렸더니 홍천강이라고 랬더니또 귀신조심하라고 아저 그러니까 괜히 무섭네 아, 약간 좀 무섭습니다 암무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만 불이 들어오고 저쪽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왠지 저쪽에 누가 날 쳐다보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바람에 이 삼각대가, 삼각대랑 이 카메라 끈이 날리는데, 괜히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웃음> 굉장히 쫄봅니다. 저는 지금 오늘 평일이라서 그런지 뭐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뭐옆팀 신경 쓸 일도 없고, 뭐 매너 타임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되게, 이런 게 되게 뭐 자유롭네요, 확실히. 그럼 마음의 부담감은 없는 거 확실해요. 사장님 애들 이제 둘 재우고 그리고왔습니까술다 묻는데 술 마으러 사야겠음 <웃음> 아 여기 소리 바람 소리가 미, 미칠 미것 같아 무서워 죽겠네 지금 <웃음> 이상한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 하, 너무 무서워요 아, 바깥에서 원래 아까 불멍 하면서 뭐 고기도 꺼먹고 막 이렇게 하고 저 막걸리 한잔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 무서워가지고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상한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어우 <웃음> 너무 무서워요 소리가 진짜 무서워요 아우 소리가 너무 무서워 요 그래가지고 사실 어 노래를 계속 틀어놓고 그러고 자려고 합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이 텐트 스킨이랑 자동차 이 트렁크, 여기랑 이렇게 마찰이 나오면서 끼익, 끼익 소리가 계속 나요. 그래가지고, 아 어, 너무 무서워요. <웃음> 아, 근데 노지는 진짜 힘드네. 노지 뭐,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새로운 미션을 저한테 주네요. 막, 배터리 방전되고, 차에서 잘 거고, 차에는 침낭 깔고, 차에서 잘 거고, 차에는 침낭 깔고, 주말에 가고 싶다잉. 주말에 안 가세요? 주말에 안 가시고 평일날 가시나? 원래 나영님은? 아, 남편분도 같이 보세요. 아, 남편님을 짜나? <웃음> 나영님, <형님> 남편님 짜나? <웃음> 근데 저 뿅뿅 소리는 진짜 진심 무슨 소리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웃음> 근데 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아왜 자꾸 소리가 저런 소리가 자꾸 나지 아 미쳐버리겠네 <웃음> 막 이런, 이런 소리가 텐트에서 자꾸 소리 들립니다 또 고기 구워야 되잖아요 아 무서워 저 소리 저 소리 들리시죠? 아까 저기 나영님은 들린다 그랬는데 붕붕 붕 소리 들리시죠? 진짜 저 소리는 뭔지 궁금하긴 해요 차 소리가 아니거든요 저차 소리 아니에요 빨리 오세요 내일 출근 안하면 무조건 와야지 뭐하는 거야 빨리 와 어제래. 왔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 따뜻해 안 따뜻해 저 안에 안 따뜻해 찬걸 안 따뜻해 쿠션이 확 좋아져가지고 다행이다. 아, 아까 좀 힘들었었는데 햇볕이 좀 들어와야 이 텐트를 좀 말리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텐트가 좀 지금 저쪽 이 결로가 좀 심해가지고 환기를 시키려고 좀 열어놨더니 그게 얼어버렸어요. 그대로 그래서 이걸 좀 말리고 가려면 아, 햇볕이 좀 들어와야 될것 같습니다. 홍천강은 일단 다 얼었고요. 원래 홍천 강에 돌팔매질 하러 왔는데. 아. 아, 참고로 어저께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텐트가 너무 펄럭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팩 박는 라이브 진행했습니다 아이고 팩 박기 싫어하는 캠핑 유튜버 딱지를 얻었죠 에이, 팩 너무 안 들어가요 여기 근데 말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일단 스킨부터 조금 널어놓으려고 여기서 햇볕에다가 그러면 좀 마를 거잖아요 이제 마무리 준비하면서 말리고 절수를 하려고 합니다. With every s 재밌게 그리고 무섭게 좀 즐겼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모든 배터리가 지금 방전이 됐습니다 핸드폰 밖에 없어요 진짜 잊지 못할 그런 1박 2일이 된것 같고요 아, 제 노지 아, 솔로 캠핑은 진짜 만만하게 보면 안될것 같아요 굉장히 무섭네요 <웃음> 어제 저녁에는 제가 밥 먹을 때까지만 해도 일단 무조건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 밤이 깊어가니까 진짜 약간 공포스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그런 어, 일들도 좀 벌어지니까 어, 좀 약간 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예, 약간 좀 공포스러웠던 것 같아요 자 어, 오늘 1박 2 이렇게 어, 잘 재밌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바 짬바